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 입니다 <웃음> 아, 많이 뜨우시죠 자, 오늘은 아, 뭐, 가슴치기 가슴치기 라고 있어요 아, <웃음> 가을 바다 여러분들 이제 뭐제 동영상 계속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가슴이나 이렇게 얼굴 쪽에서 피가 이렇게 쑥 빠진다 쑥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올때 있어요 어. 제가 오늘 이동영상 올리는 이유는 그 <웃음> 그 동작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그 세미나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네? 알려드리면 자꾸 질문을 하셔서 어.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슴치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강력한 좀 강한 강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음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고 어좀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 가슴치기 횡격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횡격막이 어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양쪽 폐이폐 폐 바로 밑에 폐, 폐를 받치고 있는 이 타원형의 근육이 있어요 얇은 근육에 이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이 이아랫 부분에 간이나 창자 심아 위장하고 이렇게 폐와 심장을 구분하는 막이에요 이제 우리 이 상체는 이게 위쪽하고 아래쪽이 이렇게 창자하고 이 폐하고 심장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뒤로 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허리와 이 행, 허리와 가슴은 좀 부, 부위가 다른 거예요. 부분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어, 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 가슴하고 허리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냐면, 아, 죄송합니다. 제 집이 좀 많이 더워서 막 선풍기하고 막. 가슴을 치는데 건 가슴, 가슴이 가슴요쪽이거든요횡경막이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일단 동작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엉덩이는 이제 등받이는 기대시면 안되고 엉덩이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좀 빼야 돼요 엉덩이를 뒤로 좀 밀고 약간 허리를 약간 수그려서 약간 수그린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가슴을 가슴이에요 허리가 아니고 가슴을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자 어떤 분들은 막 고개를 막이러게인데 고개를 이렇게까지 할수 필요는 없고 고개는 그냥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가슴과 머리가 동시에 이렇게 대각선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바람을 살짝 한 불어 주시고 머리도 좀 흔들어 주시고, 이빨도 한번 딱딱 해 주시고, 자, 보세요. 자, 이 운동이, 뭐 운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자세라고 그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복부 쪽에 있던 피와, 가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쪽, 그러니까 몸통의 이 앞쪽 라인을 타고 얼굴 쪽으로 이렇게 피와 가스가 동시에 이렇게 쭉쭉 밀려 올라옵니다. 밀려 올라오는데 이게 조금 강한 방법이에요. 강력한 방법이라서 여러분들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좀 사용법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스스로 조금 익혀내셔야 돼요. 여러분 몸 상태에 맞게끔 그러니까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별뭐큰 저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뭐 역류성 식도염, 위염, 뭐, 뭐 이런 제가 말하는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아, 그런 정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몸의 변화가 조금 강하게 일어나요. 처음에 몇번 해서는 물론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가중치. 여러분,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십 번, 백 번, 이백 번, 오백 번, 이렇게. 매일 하게 되면 이게 쌓여가면 쌓여가면서 가중치가 점점 붙으면서 변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의 댓글을 이렇게 보면, 어떤 동작을 하면 이게 변화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서 무슨 꼭그 몸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여러분의 몸이 조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인들은 뭐 물병을 든다, 뭐 머리를 흔든다 이런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몸이 아직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 몸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조금만 어떤 운동을 해도 그 변화가 너무 빠르게 확 일어나요 막 혈액이동이 확 일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물병을 몇번 들었는데 막 머리에 피가 확 올라와서 왔 머리가 아프다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몸이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왔고 조금만 해주니까 이게 확 올라오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막 충격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 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상태를 주의 어떤 제가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조심스럽게 약하게, 약하게, 조금 강하게, 조금 강하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어, 뭐 헬스장에 가서 우리 PT 받는 거 있죠, 그죠? 어, 퍼스널 트레이닝 이런 거 받는다. 받다 보면 그 트레이너들이 이게 스케줄을 잡아요. 그 운동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도록.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운동 역학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 은 자기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막 뭐가 좋다 그러면 해버려요. 막 해버려요 뭐 물병 들기 하는데 하루에 몇백번들어갖고막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런 사례들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아 약간 두려 무서운 감도 들고 그 사람은 누구나 뭔가 좋아진다 그러면 막 욕심을 내는. 무리수를 두는 어떤 그런 경향인데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는 약해요. 생각보다 우리 몸은 약하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강도를 올려가주면 적응을 하면서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하지 않고 막 들어가면 위험이 따로 그러니까 충격이 와요. 몸살이 온다든가 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면 몸살이 와요, 그렇지? 근육통도 고 막. 감기도 걸리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조심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니까 이, 그니까 사실은 이 자세가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풀어놓으면 진짜 몇 시간짜리 동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횡경말 기준에서 이렇게 가슴을 젖히는 거예요. 엉덩이 뒤로 빼고. 자, 허리를 약간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머리 좀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서서도 이런 자세를 할수 있어요 서서도 보세요 여러분 서서 이런 자세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 걸어 다니면서 도할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바람도 이렇게 한 번씩 불어주시고, 이빨도 딱딱해 주시고. 자, 이걸 가슴치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용어, 그니까 제가, 제가 설명드린 건 조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일반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가슴치기, 가슴치기라고 아, 용어를 아,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세미나나 오셨을 때, 아, 이제 대화가 잘 돼야 되니까, 그죠? 아, 가슴치기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부에 있던 피, 가스,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중치가 붙으면 막 10번, 20번 정도 하면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30번, 50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윗배가 블룩해지면서 식도 쪽으로 가스가 불룩 올라오면서 갑자기 가슴과 얼굴이 벌게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아, 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아, 어 한꺼번에 50번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로에 의해서,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쓰는데, 피로에 의해서, 아, 아 가슴에서 피가 조금 떨어진다. 그럼 물병들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하면 어떤 설명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물병 들기를 해도 가슴에 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얼굴 쪽에서 왠가 면 물병 들기를 이렇게 하면 주로 이 뒤쪽 근육, 승모근 쪽을 통해서 이게 뒤통수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요. 물론 앞쪽으로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양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양이 더 많아지고 앞쪽은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지면서 이게 비대칭이 발생하면서 앞쪽은 오히려 뭔가 떨어진다는 라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않으시면 참 제가 어떤 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이렇게 가슴치기를 한다든가 이제 얼굴에서 가슴 쪽에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눈이 덜덜덜 떨린다든가 그죠? 에. 혹은 인후통 이게 심하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피가 식도에서 올라오던 피가 이게 후두 후두나 이런 갑상선에서 일로 얼굴 쪽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여기가 부어버려요그 인후통이라고 그러죠? 에. 목에 통증이 오는 건데 이물감이나 이런 게 오는데 이런 게 오면서 이게 혈관이 팽창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게 침이 여기에 잡히면서 제가 혈액의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상한선이 떨어지면서 여기 압력이 여기에 걸려버리면 목이 부어버려요. 그 편도선도 부어버리고 갑상선도 부어버리고 임파선도 부어버리고 후두도 부어버리고 심지어 식도도 부어버리고 혈관이 팽창되어 버리요 팽창이 돼버리면 결국은 팽창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힘이 작동이 되니까 왜쑥 빠져 올라갔으면 팽창이 안 일어났을 텐데 못 빠져나가니까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팽창이 일어나면 이물감이고 음식을 먹으면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서 가슴 쪽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반대말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저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저도 이제 목에 이물감이나 음식을 삼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나 여기가 예, 좀 붓는다거나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실력이 좋잖아요 한마디로 기술이 좋으니까 아 이렇게 됐으면 뭐 이마를 눌러서 야, 이빨을 딱딱거리고 벽에다가 이마 대고 꼭 누르기도 하고 가슴 치기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한 3일 4일 정도 만에 이거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좀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피를 끌어올리다가 끌어올리다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다는 라 거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몸이 올라오는 그 느낌의 변화 그러니까 올라오는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 그걸 아, 어떤 때 이마를 눌러 줘야 되고 어떤 때 이빨을 딱딱 여줘야 되고 어떤 때 후, 바람을 세게 불어 줘야 되고 어떤 때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고 어떤 때 이마 벽에 눌러서 응, 응 해야 되고 어떤 때 머리를 들고 응,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가 올라오거든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죠? 피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때해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기가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서 이 올라오다가 또 멈춰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더 부어 버리거나 혹은 뭐 코에서 멈춰 버리면 코가 막혀 버린다든가 눈에서 멈춰 버리면 눈에 충혈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의 상한선이 잇몸에 걸리면 잇몸이 부어버리고, 코에 걸리면 코가 막혀버리고, 눈에 걸리면 눈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충혈이 일어난다. 혹은 올라오다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올라오면서 이런 귀에서 이명이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어떤 원리를 가르쳐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시고자, 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자기 몸을 살피면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큰 코다치기. 큰 코다치기. 제가 이런 동영상 올리기가 참 두렵습니다. 두렵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제가 동영상에 가끔씩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책임을 묻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원리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적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자, 가슴치기에 대해서. 가슴이 써널해지면 피가 떨어지면 분명히 목에 타격이 와요 목에 이물감이 잡히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물론 가래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폐가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가슴이 떨어지면 폐도 떨어질 확률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아, 음. 가슴치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슴치기를 하다 보면 피가 이제 이 앞쪽으로도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아 이거 설명이 진짜 좀 어려워요 원래 뒤쪽으로 많이 올라가던 피가 이 앞쪽으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압력이 어디에 걸리나 하면 어중간하게 뒤에 이뒤 어깨하고 목에 압력이 좀 걸려버려요 <웃음> 그냥 좀그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좀 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해보시면 알아요 이 등, 어깨 뒤쪽 성목은 하고 이쪽이 약간 뻐근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 허리도 아플 수가 있어요. 응? 네? 허리가도 약간 아플 수가 있는데, 이제 대처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가슴치기를 이렇게 가끔씩 하다 보면 이 뒤쪽하고 여기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팔굽혀펴기로 하시면 이게 풀려요. 네? 자, 팔굽혀펴기는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만나는 지점 이 부분 이 부분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전체 손바닥을 대는데 이 부분 손목하고 손바닥하고 만나는 지점 엄지 손가락 이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 어깨가 안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대 같은 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 남자들은 그냥 뭐 펼쳐서 해도 되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무릎을 꿇고 이걸 한한 한 20번 정도 15번이나 20번 정도 하고 나면 이러고 일어나 보면 여기가 좀 많이 풀려요 풀리면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쪽에 좀손원해 그러니까 한쪽을 유익하게 만들려 보면 다른 부분에는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아, 여러분들이, 아, 약이란 게 있어요, 약.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란 것도 있는데, 뭐, 간이, 간이 나쁘다, 뭐, 목이 나쁘다, 뭐, 뭐, 항생제 처방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모든 약은요,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무좀약도 그래요. 무좀약을 먹으면 무좀은 좋아지는데 간에 타격을 줘요. 이게 약의 딜레마예요. 약이라는 거는. 목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계를 얻기 위해서 한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 어떤 양심 바른 의사분들이 있더라고요. 고혈압, 어떤 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혈압약 먹지 마라. 이 죽을 때까지 먹는, 이 강제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거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혈압은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 근데 바른 운동을 해야죠. 그죠? 바른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에 맞는 바른 운동을 통해서 몸을 혈압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동영상을 보면서 혈압이 정상화 됐다는 라 사람들이 몇분 계셨어요 아, 실제로 있었어요 아,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고혈압 치료법을 또막 정리해서 올리기게 너무 방대해요 그 사실은 자팔굽혀펴기 이렇게 하할때 여러분들, 모든 그 주변에 지형 지물을 잘 활용을 하세요. 네. 벽이 있잖아요. 벽도 우리의 운동기구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여기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벽과 발 사이를 좀 간격을 띄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약간 풀려요. 자, 가슴 치기 한 다음에. 그죠? 네. 자, 요거,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 자,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게 왠가 면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던 동작을 하게 되면, 온몸의 변화를 일으켜요. 진짜 온몸의 변화를 일으켜요. 세미나에 나오시거나, 세미나에 오랫동안 나오시거나,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 제 말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을 많이 안 들어 보신 분이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진짜 몸에 피어나가 손가락 하나만 요거 움직이면 요거만 움직이는 거죠. 안 그래요. 이거 한 1시간 정도 움직이고 있으면 이팔 전체가 이 라인을 타고 뻐근해져요. 이거 한 이틀 동안 이러고 있으면 온몸에 몸살이 나타나요.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나중에 한, 한다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여기가 묵직해져 버려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야. 저는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슴, 가슴, 이게 상체를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나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랫배가 빵빵하다. 아랫배 통증이 있다. 이건 결국 가스가 아랫배에 갇혀있다. 사람은 원래 윗배가 빵빵해야 돼요. 물론 윗배가 빵빵하다고 건강하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응?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빵빵한 건 좋은 건데 가스가 못 나와서 윗배가 빵빵하다. 이게 나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배가 올라오고 아랫배는 쑥 들어가는 게 건강의 기준은 맞아요. 아랫배가 빵빵하신 분들은 아랫배를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딸아이도 그렇고 <웃음> 아랫배가 좀 나와있죠. 아랫배가 좀 나와있죠. 술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 우리, 죄송한 얘기 죄송합니다. 하여 얘기를 해도 참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설득을 설득하는데 막, 좀 낚시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살 빠져.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효과. 진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아랫배가 빠지면 진짜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요. 왜? 가스가 더 많이 빠지면, 가스가 영양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가 더 많이 빠지면 살은 덜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어제 어제 얘기를 할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예. 아랫배를 끝까지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아랫배를 확 아랫배 집어넣는 거 아시죠? 아랫배를 배 속으로 집어 올리면서 끌어올리는 거 이걸 배기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끌어올리면 100, 이걸 100이라고 하면 한5 정도의 힘 살짝 끌어올짝 살짝 아주 약하게 이걸 5라고 하면 우리가 100을 해서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지 근데 한5 정도의 힘을 살짝 끌어당기고 있는 힘그 정도는 하루종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그러면 아랫배가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를 집어넣는 게 훈련이 돼버리면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아랫배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시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하죠. 아랫배 집어넣어라. 집어넣어요. 1분도 안 돼가 풀어버려 힘드니까. 집어넣으라 이러면 한50 한, 한 정도의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쑥 내려와요. 가 자세 습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에 거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까 운동 원리라는 게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이 올라가면 내 몸이 그걸 지억을 하기 시작해요 허리도 이렇게 똑바로 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 펴려고 펴려고 펴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펴져 있어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어떤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나중에 되면 그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베개를 빼라고 하는데 처음에 베개 빼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결국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는 베개 베고 못 자겠다 그래요. 어,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응? 오히려 베개 베는 게더 불편하다. 그게 더 편하니까, 이제는.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죠? 어.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근데 아랫배, 이제 아랫배 집어넣기나 가슴 치기나 어떤 이런 모든 동작들이 가스나 피를 점차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그죠? 예. 자, 가슴치기. 제가, 제가 또,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죠. 그죠? 아. 가슴치기를 하면 이 가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목도 조금 편안해지고, 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가스, 피와 가스가 많이 올라오다 보면,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좀만들어주고 이빨도,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 부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언제 불어줘야 되는가 물론 규칙적으로 불어주면 좀 좋아요. 바람 불기에 대해서 참 이게 뭐 표준화 시키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세게 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약하게 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적당한 강도로 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쉬어주면서 팔만 안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런 게 어떻게 정리한다는 라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웃음> 피를 끌어올리고 하다 보면, 가스를 끌어올리다 보면, 목에서 신호가 와요. 이 기침이 날것 같다. 이빨을 딱딱 끓이고 하는 기침이 날것 같다. 그때 이렇게 좀 불어주시면, 가스가 쑥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기침이 멈추거든. 근데 그래. 네? 기침이 딱시작돼버리면 기침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기침은 제가 안전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가스의 폐가 들어갈 찰나에 신호를 주는 거야. 야, 가스, 폐, 가스에,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 위험하거든.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야, 스스로. 야, 너 지금 폐에 가스가 들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기침을 통해서 밀어내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기침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릴 신호다. 그럼 가스가 폐로 자꾸 붓고, 목에 붓고, 폐로 흘러들어간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지 기침을 너무 두렵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라 그 사실 옳지가 않아요. 근데 기침이 막 극심하다 이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뭐 폐를 덜어올린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기침이 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딱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침이 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침이 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이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에너지의 50%를 자기 몸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 50%를 관심을 주는 사람만이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막 요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막 무너지고 나서 야 아이고 이거 뭐가 문제가 생겼네 이런 식의 반응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해봤는데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슴 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가스가 이 가슴 치기를 하면 트림도 나와요. 그 트림이 나올 때는 트림을 하세요. 응? 여러분들이 이게 가슴 치기에서 뭐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꾸준히 여러 개를 보고 오셨는 분들은 이제 이걸 하나의 어떤 어,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 가슴에 피가 떨어진다. 얼굴이 떨린다. 얼굴이 떨린다 이럴 때, 자, 보세요. 가슴 치기 하고, 이런 동작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아랫 이빨을 윗 이빨에 부닥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입을 딱 벌리고, 음, 음. 좀 흔들리고, 음, 음. 좀만 들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때문에 그랬죠? 이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아래 턱에서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요. 자, 이렇게 하면 눈 떨리는 것도 좀 완화가 되고. 응? 자, 이마 이렇게 꾹 누르고, 그죠? 벽에 대고 해도 돼요. 땅바닥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대고 해도 되고. 이마 꾹 누르자. 음, 음, 음, 음. 자, 이렇게 하면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죠? 피가 올라오게, 올라오면서. 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목에 이물감이 빠져버려요. 인후통, 목통증이 일로 피가 빠져나와 버리면 여기 팽창이 일어났던 것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거 제가 경험해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이목의 이물감이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어렵더라. 진짜 한 이틀, 삼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했을 때야 겨우 빠져나와. 그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목에 이물감이 오면 이제 빠르게 조치를 들어가니까 이틀, 삼일 걸릴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목에 이물감이 5 년이 됐다. 1 0 년이 걸린 이물감이다.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5년이 되고 10년이 된 인물 밤은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것도 또또 처음부터 막 욕심내서 막 누르고 막 이건 조금 위험하고 계속 관심을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서 잘 컨트롤 을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감기에 걸려버리고 여기가 더 심해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두려운 게 잘못하면 더 심해져 버리니까 인후통이나 목에 이물감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그 약국에 가면 혹은 병원처방을 받았대요 인후통 약을 드시기는 좀 드세요 그게 항염제 소염제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여기 혈관이 팽창이 돼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염증이 진행이 돼요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근데 한계치를 지나면 약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 혈관이 팽창된 걸 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혈관이 팽창되는 걸 약으로서 찌그러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드시는 거고, 이 팽창된 거는 운동을 통해서 혈액을 이동시켜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하...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오늘 뭐 동영상을 인후통이나 뭐 이런 걸 이물감이나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슴치기. 가슴치기를 하면 피가 가슴에 피가 차요. 물병 들기 하고 가슴치기를 병행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 얼마나 할 것이냐 또몇 시간마다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뒤떨어지는 느낌을 빨리 알아차려요. 제가 실력이 좋다라는 거는 제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실력은 자기 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시각각 오는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눈이 흐릿해진다 일반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눈이 흐릿해진다 저는 이걸 변화로 봐요 아 눈에 지금 피가 부족하구나 아, 아. 해서 해결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 무시하는 그 나중에 이제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오는 거예요 어. 코가 막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막혔냐 올라오면서 막혔냐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기 몸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 혹은 생각에만 엉뚱한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진짜 안 가져요 또이 천재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도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건강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는 특별하다 나는 안 아플 거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대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내구성이 백년을 잘못 넘어갑니다. 근데 몸을 잘 관리를 하면 그걸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몸을 잘 관리한다는 건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아어 편한 통증이나 어지간한 병은 크게 약의 도움이 없이도 치료가 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약을 드시긴 해야 돼요 염증을 잡거나 이럴 때는 약을 제가 먹지 말라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있고 자기 몸에 대해 변화를 시시각각 알아차리는 사람 그리고 대처법을 아는 사람은 팔꿈치가 아픈데 왜 약을 먹는지 나는 이런 해왜 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어 치료할 수 있는데 손목이 아픈데 물론 끊어졌으면 치료를 해야죠 수술을 하든가 그죠 근데 약간 아픈데 이걸 왜 약을 먹냐 손목이 아픈데 왜 약을 먹냐 목 디스크가 왔는데 왜 수술을 받느냐 물론 디스크가 터져버렸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근육이 끊어졌으면 신경이 끊어졌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직 살아있는데, 왜 그런 치료를 받느냐. 고칠 수 있는데. 고관절이 아프다. 운동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슴치기에, 그러니까, 가슴치기는 저는 수시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게 할 때도 있고, 약하게 할 때도 있어요. 보세요. 그냥, 그러다 가니까, 아, 조금 늘어난다 고 막. 살짝, 살짝 한 5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깨 치고 팔좀 흔들리고, 머리 좀 흔들리고, 어깨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끌어올려버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자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다. 이러면 상황이 조금 약간 멀리 갔으니까. 자, 물병을 사, 양손에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폐, 갈비뼈가 과도하게 내려앉아 버리거나, 갈비뼈 내려앉으신 분들이 가 계세요. 촥 내려앉아서 폐를 눌러버리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슴 꺾기를 해버려, 가슴 치기를 해버리면, 폐가 올라오다가 갈비뼈에 걸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통증이 와요 폐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여요 막 아파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멈춰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까 원리, 운동 원리에 따라서 약하게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약하게 요 가슴치기 효과는 아랫배를 빼는 효과도 있고 가스가 안 나와서 막 속이 득을 부글부글 거린다 이럴 때 하면 트림이 올라와요 좋겠죠 목이 살짝 이상할 때 가슴치기를 하면 빠르게 회복이 돼요 얼굴에 피가 없어서 눈이 좀 흐릿하다 눈이 떨린다 이럴 때 가슴치기를 해도 얼굴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와서 도움이 됩니다. 가슴치기를 하면 아랫배가 약간 빠지면서 다리가 가벼워져요. 다리가 좀 가벼워져요. 그 해보시면 알아요. 네. 아래창자가 들리면서 다리에 있던 피가 빠져나와요. 다리가 좀 가벼워집니다. 그 하여튼 가스가 빠져나오면 창자에서 가스 이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가슴치기를 하면 가끔씩 방구가 나와요. 가스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치기를 또 심하게 하면 한 번씩 설사가 나와요. 설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설사라는 거는 아래 창자에, 아랫배에 있던 음식이 위로, 그러니까 대장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항문으로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랫배에 고여있던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아랫배가 빠지면서 이 윗배가 올라오면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설사가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사가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야 크게 부정적으로 볼 비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막 설사가 한 번씩 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한계를 얻으려면 한계를 손해를 봐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것만 얻겠다는 세상 논리는 무조건 좋은 것만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아집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건강을 잃어요 그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 되지 좋아요 그럼 운동을 하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겨요 자,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한계를 얻으려면 한계를 내줘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신경을 쓰면 돈을 좀 적게 벌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돈도 원래만큼 벌고 건강도 좋게 만들겠다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시간을 어떤 부분에 투자한다는 라 거는 이쪽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일단은 가슴 치기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슴 치기와 목의 힘주기와 팔굽혀펴기 이런 동작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음. 아, 이 동영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 치기라고 이렇게 한번 달아보고 사대동 동영상 제목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꾸 제목만 바라보고 이렇게 오니까 아 이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뭐 조치를 한번 취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는 진짜 더웠어 집에 못 있었어요 한마디로 피했어 도망다녔어요 더위로 피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약한 거죠. 저희 집이 막 진짜 실내 온도가 한 40도는 넘어가는 것같더 우리 애도 더위 먹고. 고생 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이 잘 이기셨는지 모르겠고. 지난주에 또 후원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아. 후원은 받으면서 저는 더 없다고 이렇게 못해서 그 부분이 못내좀 죄송스러웠어요. 어, 오늘 도 상황은 잘안 되는데, 일단 한번 짧게라도 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